Thank mm -hmm. you. yes yes yes yes yes yes y s e s e s y s e s y s y s y s yes s y s y s s y s e s y s y s ا s y s y s y s y s y s y s y s y s y s y s y s ا s y s y s y s y s y s y s y s y ي s y s y s s s s <laughs> n o Russian, no Russian. In, English? No English. Okay. Yes. t h a y Okay. Okay. a y o k y Okay. Okay. o k i y Okay. Okay. Okay. Okay. Okay. Okay. Okay. a a y o a SHOP! Shop! Mm -hmm. This mm. is h uh, o e I o u n d y Jo. Jo? s name is uh, it's my friend. Oh, mm -hmm. I'll be your friend then. <laughs> <laughs> For us too. Yeah. <laughs> Give me five. One, two, three. JO! e oh. You come back. Yeah. <laughs> ج م ا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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우 어지러워 이게 계획을 잘 사야 돼 계획을 올인클루시브이기 때문에 어디서 몇 시에 뭘 먹을지 엄청 중요하다고요 아시죠? 아니 로비 말하는 게 진짜 로비인지 몰라. 난는생 로비에서 맥주하는 거야. 응. 들요들어고치사해가지고 진짜 올인볼게시 들어가 볼게들게제약이 많아 하지만 나는 오늘 뽕을 뽑는다! 지금 달라고도 안했들어제가들어오자마자 맥주 줬거든요네 응. Thank you. c e 했었는데 샐러드? 아, l 존나 맛있겠다 빵들? c e l l 파스타? e l l a r c e l l r Cellar, c e a r c e l a r e l l a r Cellar, c e a r e a r Cellar, c e l 로 Can I have a red wine? One red wine? Yes, please. Thank you. One white wine? One, one. I know with glass, please. Thank you. 아시안 스파이스라고 음. 따로 챙겨주셨는데 뭔지는 모르겠어요. 아, 레드 와인 달래는데 화이트 와인 나왔어. 괜찮아요. 둘다 먹을 거예요. 맛있다 이거 완전 와인 한쥐네 와인 한쥐 어, 아, 배불러 배불러 내 비키니 뭐 있겠는데? 디저트를 먹어볼게요 땡큐 음. 땡큐 맛 좋다 моей m 그리고 <목소리로> 갑니다 장치나방 여 기가 메인 풀인것 같아？우와 진짜 넓다. 저 다우빙센터에서 스노클 기어를 2달러에 빌렸어요. 원래 3달러에 5시까지 사용할 수 있는데 제가 오늘 체크아웃을 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 12시까지 쓸 수밖에 없다고 하니까 2달러에 빌려주래요 워터슬라이드 타러 갈까요? 오, 막 타지? 어차피 둘다탈 거니까, 이거 부탁할게요. She's English, English? Mm. Like um, a lady, a l a d e s a l y h e s a l a t y She's a l h e s a lady. She's a l a d She's a lady. She's a lady. She's a lady. She's a lady. s lady. s h a l d y She's h e s l d She's a a e a l a y She's y e a l d s e s a h l a s l d e a l e a a d y e s l a s h s a d h e a l She's a l a y s h e l e a s e l s h e l s h e a l d y s h e l i s h e a d s h a l y h e a d e a a e a e e B? Yeah Thank you ha. Say s a l a m okay? One, two, three s a l a m Ha, ha, ha, ha.